만약 코 o v i d 1 9의 진원지가 우한의 마켓이 아닌 바이러스 실험실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첫째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에 직면하게 됩니다. 둘째 이 책임은 필연적으로 바이러스의 유출이 실수냐 아니면 고의냐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중국 정보기관 2인자인 둥징웨이가 딸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했다는 소문이 받아온 가운데 중국 당국도 상당히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의 망명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금까지 망명 대열에 오른 중국 관료 중에서 최고위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외신 보도를 원문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 h i n a s top official defected to U.S. 중국의 고위급 관리가 미국으로 망명했다. gave Biden admin Biden 행정당국에 information about Wuhan lab 우한 연구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Chinese Vice Minister of State Security d n g Jingwei, 중국의 국가안전부의 부부상 차관급이겠죠, 이 인자입니다. Deng Jingwei는 reportedly 보도된 바에 따르면 defected to the U.S.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And 그리고 gave 주었다는 거죠, the information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About the Wuhan Institute of Virology,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Which is at the center of COVID-19 l e a k theory,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바이러스의 leak theory 유출 이론의 중심지인 것입니다 According to a spy talk report 스파이톡 보도에 따르면 자, 스파이톡이란 which is a newsletter covering US intelligence 미국의 정보, 국방, 그리고 대외 정책을 커버하고 있는 신문인데 Dung fled to the United States Dung Jingwei가 미국으로 날아갔다, 미국으로 망명했다 via hong kong with his daughter dong yang 자신의 딸 동양과 함께 홍콩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날아갔다 언제 그랬냐면 mid february 2월 중순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the top chinese official is believed 그 최고위급 중국의 관리는 이렇게 믿어집니다 to have a given washington information about in wuhan institute of virology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관한 정보를 워싱턴 당국에 주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바로 이 정보는 changed the stance of the Biden administration.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를 바꿔 주었던 것입니다. concerning the origins of the COVID-19 pandemic. v i d 1 9 팬데믹의 기원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를 바꿔 주었던 것입니다. 이 고위급 간부의 이러한 정보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수가 있습니다. COVID-19에 관한 정보의 가장 핵심은 이게 어디에서 유출된 것이냐 그게 실수냐 고의냐 그리고 이것이 생물학 w 어의 일부로 보이는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국 당국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소문을 부정하고 있지만 18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첫째 국간 정부의 둥징웨이 부부장이 망명할 때 코로나 진원지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라는 정보를 가지고 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두번째 지난달 미국과 중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알래스카에서 만났을 때 둥징웨이의 망명문제로 설전을 벌였다는 소문까지 있다고 이 외신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제츠 공산당 대외담당 부장이 미국에게 둥징웨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를 거부했다고까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망명의 핵심 이슈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소식에 중국은 경악하면서 저렇게 허둥댈까요 코비드 나인틴이 전세계 1억 8천여만명을 감염시키고 사망자 숫자가 380여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 팬데믹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은 필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발생적이냐 아니면 우연을 가장한 고의냐 이것에 따라서 엄청난 잠재적 폭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방세계의 많은 정부 당국에서도 이를 추적해왔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지만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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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고의냐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흐름상 고의였다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고 만약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자신들이 입을 이미지의 손상은 그 손해배상보다도 더 뼈아픈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미지의 타격은 곧바로 중국이 향후 꿈꾸는 전세계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계 등에 침투해 있는 중국몽의 와해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코앞으로 다가온 공산당 탄생 100주년을 성공리에 개최하는 상황에 맞 물리면서 어떻게 하든 안으로는 자국민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건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밖으로는 중국의 힘을 숨기고 부드럽게 중국몽을 전파하는 식으로 외교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들끓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정보당국의 2인자가 망명했다는 것은 중국에게는 엄청난 불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89년 천안문 광장 학살 이후 중국 외교부 관료 출신인 항렌차오 이 사람은 알래스카에서 열린 중미 정상회담에서 동시에 탈북 문제가 중국 관리들에 의해서 먼저 제기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는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폭탄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리안 차오 한의 트위터에는 이런 내용이,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This g o s s i p was heard from a friend. 이 g o s i p 은 친구에게서 들은 것인데 If it is true, 만약 그게 사실이면 It is really a big bomb. 이건 정말이지 거대한 폭탄이다. 이렇게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고위급 외교관으로서 미국에 망명한 사람입니다. 한편 동정회의는 2020년 9월에 마지막으로 그 동정이 공개됐고 그 후에는 사라졌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은 그의 신변에 이상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추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등징웨이는 was the last seen in September 2020. 2020년 9월에 마지막으로 어, 대중에게 노출이 됐다. 이 이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등징웨이에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이고 이 소문이 헛소문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바로 이 전직 고위 관리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is photos. 바로 이등징웨이의이 사람의 사진이죠. 사진들은 have also been deleted by the Chinese research engine Baidu. 중국의 검색엔진 바이두에 의해서 이 사람의 사진 또한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등징웨이를 언급하지는 않으면서 친 트럼프적인 웹사이트인 레 s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곳은 더 한층의 보도를 했어요 A high level defection from china 중국으로부터의 고위급 인사의 망명에 관해서 보도를 했고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베이징 is c o v e i n g of biological warfare research at one lab 우한 랩에서 생물학 전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까지 얻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내용입니다 이번 사안이 특히 미국에게 중요하고 중국에게 서로 각각 다른 이유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바이러스가 생물학 전쟁을 준비하는 그것의 일환으로서 실수로든 고의로든 누출됐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이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국가 중국 그들은 우리에게는 친구일까요? 아니면 적일까요?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right. <laughs>